안녕하세요, 싱크입니다 네. 오늘은. <웃음> 앞에 일단 두개 접시가 있잖아요. 이쪽이 미럼이고, 이쪽이 귀트람인데 이게... <웃음> 이게. 이게, 이게 미러, 미럼, 미입니다 아, 이 미럼이래. 귀트람입니다 <웃음> 지금 제가 실속을 했는데. 잠깐만요. 하나를 지, 집어서. <웃음> 하나를 집어서. 엄마야... Oh <웃음> 안녕? 안녕? <웃음> 기트라미야 이게 기트라미고 이제 바로 이것이 미어미인데 이게 미어미입니다 고려전문학교에서 대회를 했거든요? 곤충요리대회를 했는데 그거 도움이 나가듯이 제가 곤충 좀 달라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, 이게 1kg에 20만 원이고 이게 1kg에 10만 원이에요. 엄청 비싸 벌레 주제에. 미래의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설공열차 단백질 블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설공열차의 그 바퀴벌레로 만드는 그 양갱을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전에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걸 어떻게 먹어? 딱 가까워요 허, 호에 그려줄게요. 바삭바삭한 호에 그게 그려요? 약간 흙거어요 어? 어응 맛있는데? 응 이건 맛있어요. 이게 이름이 고소웨요에요미인데 이게 밖에서 잡은 거 아니에요? 고소웨라는 이름이 붙여진 곤충인데, 이건 맛있네. 이거는 미미은 먹을 만합니다. 쌍별 비뚜라미를 가. 아 <웃음> 응? 아! 아! 아! 얘는 벌레 맛 벌레 맛이 너무 많 잠깐만요. 얘는 벌레 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땡으로 못을을것아요얘는 땡으로 먹었을 때는 비뚜라미보다 미는이더 먹을만합니다. 이제이걸 가지고 설국열차 단백질 블록을 만들어 볼 건데 단백질 블록 영상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. 아.